장수 기다려 해보자 안 기다려 기다려 해보자고 이거를 여기에 놔둘테니까는 먹지 말고 기다려 자, 여기 놔둔다 기다릴 수 있어 알았지? 자 놔둘게 기다려 해보자 <웃음> 장수야 기다려 한번 해보자 장수야 알았지? 요 간식을 놔둘테니까는 기다려 기다려 해보는 거야. 알았지? 자요 잠깐만 놔둘게. 기다려 <웃음>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아우 나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에 놔둘테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에 놔둘테니까 기다려 해봐 먹어 하면 먹는 거예요 아니, 기다려라 한번, 기다려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오늘이래 보면 네가 먹으면 안 되지 마지막이야 장수씨 마지막 기다려 해보는 거야 알았지? 아니, 기다려. 기다려 해 보자고. 기다려. 로기도 이쪽에 놔둬야 되겠다. 이거 먹지 말고 기다려. 자. 기다려. 기다려는 안 되네. 안 돼.